그러면, 우리가 일단, 비체질 질병을 우리는 한 거다. 체질하고 상관이 없이 전전되는 거. 그러면, 가장 우리가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비체질은 사고사다. 사고, 사고다, 사고. 자, 누구말따나 교통사고라든지 다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거 뭐 팔이 잘린다든지 이런 거 있지. 사고사로 인해서 이런 거는, 이건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고가 난 뒤로부터는, 누구말따나, 그때부터는 체질이 극히 극히 바뀐대. 누구말따나, 른손 다치뿐 사람들은 어떻게 해? 왼손의 힘이 계속하게 되는 거야. 오른 다리가 다치게 되면, 왼발에 지금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지병이 따로 간다, 따로. 장애, 그치? 이거는 장애가 있는데, 이제는 이 장애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이 체질이, 급격히, 체질의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어 간다. 그럼 다리를 풀어야 겠지 진단을 다리게 해. 그쵸?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다리가 어릴 때, 이게 다리가 다쳐갖고 다리가 준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왼발에 힘이 계속 쓰겠지? 그지 그러더만 이 장기에, 어떤 향이 있으나, 급격하게 장기를 이쪽으로 힘을 가게 된 한쪽으로. 그것을 풀어내야, 이, 나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 만약 다리, 다리를 습스되게 되면, 나중에 팔에 엄청, 그렇게 팔에 엄청나게 힘쓰는 사람들 많지. 그럼 팔에 힘이 실물면 뭐 어떤, 이 장기의 변화가 생긴다. 장기의 기운이 달라진다. 뭐든 그쪽으로 못쓰니까, 그쪽에 힘을 줄 필요가 없잖아. 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사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팔이 힘을 많이 줘야 되게 된다면 이 팔에 힘이 많은 음식으로 조종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짐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식이요뿐만 하자 먹는 것 같다 우리 다이어트는 라 먹는, 먹는 것 같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팔에 힘이 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해 가겠지 이 사고 자 두번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암이다 자 암은 우리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세포의 변형이다 변형 세포의 변이입니다 질병이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부분을 하게 되게 되면 질병들은 장기의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호르몬이 되든 뭐 이런게 되든 여러가지 장기 변화에 대해서 따르는 질병들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겠지만 암은 어떻게 이뭐 혹고 도는거 장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밝혀진 응? 평범한 상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엄청나게 생기는 데야 수없이 생기는 데 우리가 면역성이 누군말 있잖아 무슨 세포 응? 암을 치료하는 세포를 무슨 세포를 했노 이 세포들이 네. 왕성하게 우리가 면역성이 있을 때는 챙기든 말든 그냥 쭈르러분다이 말이에요 응. 저저세포이고가고 응. 무슨 세포라는 거 킬러세포 암 킬러세포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뭐 T세포인가 뭐, T임파션인가 모르겠지만 그게 킬러세포다 암을 잡아 응? 죽이는 킬러세포다 암을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는 이 킬로세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암을, 암을 우리는 약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암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년석만 엄청나게 높이면 맞는 거야 그렇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 보자 장기가 아닌데 약을 먹고 장기에 장기와 관련이 없는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치료하기란 굉장히 힘든 거야. 치료하기 힘들잖아. 장기와 관련이 없는데 소화되어 갖고 이렇게 가 갖고 언제 우리가 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악성 종양이 아닌 거는 그냥 수술해 갖고 려내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악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벌써 악성이라 하는 것은 벌써 이게 막 돌잖아 피에 속에서도 다 있다면 이거 때라돼가지고 이게 아, 다른데 없겠나 어지간, 어지간하면 다 있다며 아, 그래. 그 악성종양이라고 한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는 그것이 전다 돌고 있는거야 벌써 근데 이것을 치료했다 해가지고 좀 퍼지고 안 퍼지고 그는 나중에 문제 네. 그러면 암을 치료하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세우자. 내가 이렇게 간이 있다. 간에 욕만큼 니다암또 먹어야 살겠지? 악성은? 우리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악성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 이 암은 큰데 말이야. 먹어야 될까, 이거? 그러면 간이 악성이 돼갖고 악성 간인데 이것이 큰다니까, 묵고라면. 그러면 여기 영양분을 자꾸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노? 이거 자꾸 커지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간은, 간, 군발, 간, 군발, 그러니까. 간을 군기하자는게 아니? 간에 임명분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간에 임명분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지. 간에 임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 지도 못뭐 커는 거야. 안 커면 응. 우리는 사는 거야. 침수, 침수. 응? 안, 안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암이 안 커면, 그대로 유실 거이야 그럼, 고상대만 그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해? 이것이 정말로 저내 생명이 영향을 줄 때까지 어떻게 해? 내가 살아있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거 보자. 지금 종기학적으로 봐고 우리가 어느 봄공간에서 했는데, 암을 우리는 수술을 해가지고, 암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생존율. 진짜 우리가 암이 아닌데 방사선 치료 해가지고 문제를 약이 시키어 것도 있지만 은 악성종량이 됐다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 해가지고 자기 통계를 보게 되면 6개월 생존율,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이런 거에요. 그러면 암 수술 해갖고잘 살아봐야 우리가 5년별이 못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뻔할 때 하니면서 내 암이나 했다 해가지고 멀쩡하 당기는 사람은 멀쩡하게 당기는 사람은 멀쩡하게 악성종은 그아니자이 말이야 그냥 뭐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악성인지 아닌지 모르게 혹이 하나 있으니까 요모했잖아 우리 이 유방암 유방 같은 경우에 이거 뭐 자꾸 있으면 커지겠지 자꾸 지도 없으 뭐 커지겠지만 악성과 악성은 아니면 어떻게 해? 이 절대 수술 해가지고 사람 사면 또잘 산다니 그거는 악성종이 아시지 말아 악성종이 다행이야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 수술해가지고, 악성종양이 여기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절저하게 되면 그 사람 뭐 생존율 해봐야, 너 그거 몇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이 암이 커가지고, 내 생명이 영향을 줄 때까지, 이게서 영양분을안 주고, 다른 데만 주냐고 내가 살면 어떻게? 그 정도 못 살겠나? 살 수도 있겠지. 그 통계는 아마 어차도 통계 내지 못할 거야. 일본에 봐봐라. 일본의 의사들인데, 100명인데, 누구 말했잖아. 100명인데, 물어보니까, 96명은 어떻게, 나는 항암 치료를 안 한다 했잖아. 의사들도 당연히 안 한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 가면, 그런데 수술해야 될 거는 또 있지, 그지 악성종량이 아니고, 이것이 지장이 없는 것 같으면 절제 수술이 최고 편함이지. 간편하고, 아니? 자, 그래서 우리는 학원은 어떻게, 이, 몇 녀석만 열심히 높이고,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간에 암이 왔다고 생각하면 간의 면역성을 높일 수가 없어 간이 지금 타이 나가 있는데 여기 암을 주봐야 무슨 소용이있나 그거 주는 거 누가 담긴겠나 암안담겠다 어, 안안 그러면 면역성은 어떻게 해? 다른 장기에서 면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보자 병원에 가서 텔레비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아무도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잉? 저, 비비 보다 보면 우리는 맨날 그렇잖아요. 산에 가갖고, 어찌게, 산에 가갖고 있는 사람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자피 보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암이 없어질 것 같잖아, 그치? 그것이 진짜 우리 면역성으로. 이 암을 공격을 해갖고, 암이 지금 못 자라고 이러면, 암 죽어 푸는 거야, 없어질 푸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몸속에서 수없이 많은 암들이 발생했다가 죽고, 발생했다가 죽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암은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안걸리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면역을 아주 높이는 거야 암에 대한 면역성을 굉장히 높이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바란스를 내가 건강만 유지하게 되면 암이 오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지? 그런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은 이 암이 오도 암이 지금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작동을 원하는게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성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암이 이암킬라서 부분들이 많이 생기갖고 이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암걸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떻게 하게 되면 암 그립다고 판정을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 심리적으로 너무나 뻔게 있는 거, 죽음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노 자, 내가 생각을 딱 해보고, 5분에 지진 날때 있잖아, 지진 날 때.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하잖아 지진 날 때. 세각해봐 지금 내가 뭐 80층짜리 있지만, 이 30층에서 흔들리는 게 이랬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이래, 근데, 그래 타는 거야, 그래 타는 거. 텔레비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거 같이 집이 흔들리고, 텔레비가 흔들리니까, 그것도, 이거 뭐, 텔레비가 그냥넘어가라 하니까, 일단 텔레비를 잡았어. 텔레비를 잡은는데 이제 그래 타는 거야. 잡고 텔레비 타는 거야. 이제 어떻게 살겠노? 그 높은데 못 사는 거야, 이제. 공포에질리갖고 절대로 못 사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절대로 못 사는 거야. 또 4.5 할데 있지. 막 흔들리보는 거야, 이? 아침, 소파에 누군데 뭐, 뭐, 이렇게 하는 데 어떻게 해? 애기들하고 처음부터 놀래갖고, 처음부터 가쁘잖아 밖에 나가쁘다아 밖에 나가고 2시간, 3시간 또못돌아오는 거야. 근데 나는 뭐, 나는 항상 하는 거아 그렇잖아. 인명 재친이다. <웃음> 내, 내 이거는 하늘에 막히는 수밖에 없다 그럼 난 모르겠다 막 그냥 흔들어 주니까 또 잠도 잘 오더라 이렇 흔들어 갖고 뭐 잠도 시키는 사람 뭐. <웃음>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로 강의하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인간이 마음이 그렇잖아 누가 죽으면 음막 더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나 그럼 뭐 수술해야 뭐 몇달이도 산다 하니까 무조건 수술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몇달 산다 누군가 차 아프면 로 머리핀 말해갖고 그래서 어서 진단해 갖고 머리핀 막고 진통만 견디면 되잖아, 그렇지? 네, 이런 말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그게 이제 장애 요인이 어렵어, 뭐 이런 사람들 좀 관리 잘 해주고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뒤에 어떻게 전화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서 다 관리를 해주면 이게 관리 비용 도 어려보면 해가 좀주야 돼. 뭐, 자, 그럼 할일 주치이가 되거든. 자기는 어느 정다 자기가 주치이가 되는 거잖아. 진료를 받았으니까, 어서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데 관리해주고 이런 거는 어려보면서 돈을 한 푼도 안 주니까. 어머, 무조건 뭐, 수술만 뭐 하는 거야. 수술해 돈을 주니까. 이것도 방법도 좀 바꿔야 돼. 관리를 얼마나 되면. 일단은, 암이 안 오도록 관리해줘야 돼. 근데 어차도 연구도 좀 해야 된다. 아무리 돈블린만 잡아갖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와야죠. 연구도 좀 해가면서 그럼 암이 안 오고 암이 왔다더라도 이거 얼마나 있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 하고 최악의 그게 고통스럽고 뭐 이러면 어조워 없는 거잖아요, 그치또이 시기, 이식, 이 시, 이 시각은 아마 관계 없으니까 자, 이것은 암은 절대적으로 체질병이 아니래. 그러면 당신이 무슨 체질이니까 어디에 암이 올 확률이 높다? 이거 뭐 웃기는 이야기잖아. 응? 누구 맞다. 른 사람들은 니는 간이, 있는, 어, 간기력이 나빠요 하게 되면 니한테 벌써 간암이 왔는 줄 알고 사람 찔 공방질 노대면이 체질이 그런 노래를 풀면 안 된다. 응? 암은 절대로 체질병이 아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병이다, 귀신병. 이 귀신병은 어디에 있을까? 이게 사람의 두뇌와 이 정신에 있는 게라니 아니 귀신병을, 귀신병을 어사가 이걸 귀신병을 나서겠나? 귀신병을 어사가 나서다 뭐이뭐 어학이 어학이 어학기 아니다 이거 대책에서 말로는귀신도안 믿는 사람들이 어 귀신병이 들 어떻게 말해? 이 귀신병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나? 자, 우리는 귀신병이나 한 보자.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마음, 마음에 붙으면 뭐였나? 빈이라 그랬다, 그지? 이것이 두뇌다 두뇌. 인간의 이 두뇌 속에서 이 귀신이 들리고 그면 이거는 완전히 빈이야.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피에 우리는 빈데, 그지? 귀에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 신기라고 했다. 뭐, 끼자를 갖다 이래 써야 될지, 글자, 귀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알아서. 내가 발음을 좀 하기 위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신기라고한거 자, 세 번째는, 이 몸에 갖다 붙으면 어떻게 해? 이것이 신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안 가? 안 가? 귀신병하고도 영향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자, 암 중에서도 일부분이 아마 이 기신병하고 연관이 직결되어 있는 거야. 전체 다가 아니고. 무엇 뭐 때문에 그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장기가 있으면, 우리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게 돼 있어. 무슨 지 귀신은 우리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기와 습을 갖고 있다, 이제 귀신은 기와 습을 갖고 있다, 했다 영혼, 기, 습까지 있다. 목적각이는 없지만은 기와 습을 갖고 있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 누구 말 따라 간일 때 간에 또 우리는 어떻게 무수히 세포를 만든다고 그랬지? 암세포를 뭐 우리는 무수히 만든다고 망소치고 만든다고 없어지고 이런 데세포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 귀, 귀신이 참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암세포와 암세포야 이것이 발동되게 되겠는데 여기에 암세포에는 키가 붙어있는 거야 힘이 막확 붙어있는 거야 그럼 뭘 땡기겠나 기운을 땡기고 내려야죠. 장기에서 그러면 이 기운이 암이 뭐라고 이렇게. 섬유가 이렇게 이찾아가팍 깨지게 가 되면 성장이 팍 바뀌듯이 이것이 바로 암덩어리됐 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암 세포와 이것이 붙어갖고 기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부풀도고 이래 있다가 어떻게? 이것이 팍 깨지 푸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게 쪼글쪼글쪼글 이래. 이 덩어리가 생기 푸는 거야. 이게 바로 암이야 이거는 신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이야. 신병에. 이거 뭐 병이하고 이런거랑상관없게 신기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야요자 그러면 신병에 있는 사람은 이런 안강도 연결이 되어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신기를 가져야죠 신병이라는 것은 귀신이 장기에 붙는거다신체의이 부분에 붙는거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배에 붙어갖고 그러면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왜? 신병이랑 거의 비슷하다 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 이 죽은 망자의 죽은 망자의 특징에 따라 갖고 내 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신병은 내 장기의 몸에 붙어 붙지만은 신기는 어떻게 해? 이 망자와 연관이 되 있는 거야. 그러면 신기를 잘못 신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게 되게 되면 그 망자가 누구말따나 당뇨병을 지었으면, 당뇨병을 가도, 가도로 만드는 거야. 폐병으로 가게 되면, 폐병으로 가는 거야, 잉? 고요라을할 경우는 <웃음> 고요라고. 응? 누구말따나 졸대에 갔으면, 졸대에 가는 거.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신기한. 그러면 이건 병원, 어떻게 해? 의사가 이거 진단이 되겠나? 뭐, 진단이 안 되는 거야, 잉? 가도몸도설이 뭐 해보고, 아니? 자, 그 다음에 비의는 어떻게 해? 이 두뇌에 있는게 두뇌 두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뇌에 있는 빙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붙어갖고 있는 것은 빙이하였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특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우리 체질 진단 프로그램 속에 이것을 설문을 할수 있도록 딱 찍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어떤 현상을 하고 있는에 설문지 내그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사주나 갖고 빚을 푸는 게 아니냐 이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이 현실을 체크를 해야 돼 그럼 비이는 어떻게 해? 여러 명의 이런 귀신들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비이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는 전세고 하나는 월세고 하나는 사월세고 뭐 이렇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냥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 이 비닐 때문이 지정신이 안 되는 거야. 아침에는 뭐 애기 소리 했다가, 저녁에는 이 소리 했다가, 뭐저 밤에는 저 소리 했고, 뭐, 이러니까, 어느 게 판단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비닐질라 그러면, 주로 어떻게, 식, 이제 나타내는 거 보자. 신비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아플 것이다. 그 신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기를 발동시키는 사람은 어떻게? 순간순간적이잖아. 기운이 올라가고 하면, 이거 더블어되 뭐 입에 올라가면 입에 더어도 되고, 눈에 보게 되면 눈이 벌거질 것이고, 응? 행동에 오게 되면 행동을 할 것이고, 사고치면 사고치고, 더블면 더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신기라. 그런데, 이거, 이거 어떻게, 두뇌에 이렇게 와을 때는 거지? 귀신이 어떻게, 여기 잠복하고 있으면, 머리 아픈 사람은 맨날 머리 아픈 거야. 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보면 아무 진단 없어요. 그럼 맨날 머리 아픈 거야. 그러면 또 이쪽에, 이쪽에, 있는 것이 어떻게? 많이 그으면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나는 막 걸식이 되겠지. 야과 작동하면 걸식을 하는 거야. 음. 그러면 1 0가 자,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어떻게? 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접신이라는 거 이제 그제 참, 누구 말단나 거짓말 하는 사람도 참 많지. 이것만 말탄 아무리 무당이를 하더라도 아 무당이 되라고 하면 접신을 해야만이 접신을 시시각각으로 접신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거 아이가 다른 상대방이 어? 달고 있는 기신들을 봐야 될거 아이가 그렇지 조상을 보든거 그냥 부르지도않아 들어오자마자 막 퍽이래프고 이런 거 이건 점나 뿐인 말이다 뭐 자기는 뭐 어떻게 자기가 앉아가고 상담을 하다가 이게 뭐있는지를 알고가 접신이 접신을 해야 먹는 것을 알고 있지. 그냥 지 맘대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자마자 아무나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거짓말이고. 또 하는 방법은 있겠지. 누구말잖아 신이 접신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 귀신이 귀신의 형상을 보고 오갖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감으로, 그 어? 접신을 해갖고 영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가 그 기에 누구말따나 속삭이 줘가지고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속삭이고 있는 거, 그거는 우리는 접신이 아니잖아, 그 계속 속삭이면 뭐겠노? 그건 빙이지. 그건 빙의. 그건 빙지 그거는 행의상이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종교의 길을 잘못 가고 있러면 이것이 접신이 아니라 대부분 다 신기라든지 비의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여기서 각좀 죽어나는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 누구말잖나 내가 무당만 태면 내가 뭐 점을 잘칠 것이다. 웃기는 소리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해볼까? 자, 우리는 어떻게, 무당이 됐다는 것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그지? 그러면 아기를 붙였다고 하는 거죠. 아기 동네가 와봐 있다. 아기가뭐 살아가는 것도 없을 거다, 이 말이야. 그지? 별로 사람은 뭐 공부한 것도 없고 그러면 뭐 갖고 알겠노? 뭘 알겠노? 뼈한 것도 없고 세 것도 없고 누가보다 할아버지 고구한 할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겠지 그지? 그 가도 가어쩔수 없이 그러자는 사람도 있고 그 애기가 붙어 보면 어떻게 하겠노? 뼈한 것도 없고 없 그러면 우리는 선녀가 붙었다고하냐보자 자기 말로는 선녀다 ,이? 뭐 선녀, 선녀 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에 실패해고 자살한 선녀가 붙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있겠나? 어떤 게 있겠나? 원하는 사회에겠지요 남자가 있으면 만전 집주거리고 난리지기를 하는 그런 생각밖에 더 있겠나? 그렇지? 그러면 진짜 세상 살다가 이?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차에 사고나 갖고 죽었다그겠지 그럼 거기 집도 받아놓으면 그 사람은 뭐, 접을 칠도 알겠나, 복불수없 뭐, 점진이가 되겠나, 뭐 되겠노? 지금 갈데 없어갖고, 피신이가 있는 거야, 잉? 그렇잖아. 그러면, 그러면, 옛날에 보자. 누구만또우울증이나 하네, 보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잉? 우울증에 걸려갖고, 한 10년 동안 방 안에 틀어 잡혀갖고, 문 잠깐 안하갖고 혼자만 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죽어갖고, 귀신이 돼갖고, 내 문제 붙었다. 그거는 뭐 하겠노? 주안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겠지, 뭐. 뭐 하겠니? 그럼또 우울증 되겠지. 그사은 결국 우울증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자살은 학생들이고, 이 자살은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이게 살만하니까, 그지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인데, 우울증, 자살했다 하면 처음부 우울증이다, 이 말이야. 이? 진단이 그런 거야. 이? 근데 나는 그거 좀 웃기는 이야기는 우울증한 자 한번 보자고 이렇게 보면 우울증하자만 실망해갖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얼마나 용기 돼갖고 옥상에 올라가고 팍 뛰어내리는 이런 힘이 어디 있겠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귀신이 우울증에 귀신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해하안돼귀신 이야기 자꾸 하잖아 또 자꾸 하라니까 또 자꾸 이런 귀신 이야기만 하고 안 되잖아 자, 열을 한번 들어보자. 차 이렇게 집에 가면 자신감도 없잖아. 잔소리만 듣고, 자신감도 없고, 학교 가면 짐 빠주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 그거 하고, 엄마는 공부 못 한다고, 이렇게 하고, 대학교는 어떻게 갈거니하고 집에를 보면 앞이 캄캄하고, 그러면 이거 문갖고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무슨 힘으로 여기서 녹는 거, 옥상에 올라가갖고, 이끼내리겠노용기 뭐 있겠나, 선생 그럼 그런 사람들뭐 살아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느끼면 어떻게 해? 이 유도하는 게 귀신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귀신이 찌느리 띠느리 띠느리 띠느리 하면 어떻게 해? 띠는 거야 이거. 그리고 우울증 환자가 처박기 갖고 이렇게 뭐, 아무 도없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 우울증이 있고 심적 아파 너는 진짜 우울증이야 심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뱀비슷다니 뭐, 이렇게 가는 꼴이고 여기 뛰내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내거는 우울증만이 아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귀신병이야 그러면 그, 그것이 그 어떻게 귀신병이 이제 우울증에 한자더라도 귀신병이 어떤 귀신이 붙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아귀신이이렇게 되는 사람이면 이렇게될 것이고 뭐. 아 노를 하게 되면 아 노를 할 것이고 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 이무당들도다 보게 된맨 하는 사람도 있을거지 막 거기에 장들를 하는 사람들 애기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할머리같이싹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종류가 다 있대 이 말이야 나중에 가르쳐주겠지만 가르쳐주면 되겠나 다 가르쳐줘야 되지 진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나중에 테스트할 때 비체질을 테스트할 때 니는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런 현상, 요, 요런 말이 아니다 지금 행동, 행동 성향을 푸는 거야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행동 현상에 체크를 하세요. 이렇게 돼있어네 개의 문항에, 아, 다섯 개의 문항에 체크를 해있어네 개, 네 개. 이 체크를 한것 갖고 푸는 거야 그건 이것도 없이 그냥 뭐 사두 갖고 뭐 푸는. 아니 사주 같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로 집으로 떠드는 거지, 그거. 그게 무슨 사주야. 사주란 말이 사주는 기본 틀릴 뿐이지. 우리 현실이야, 현실. 그 태어난 사람이, 생각을 해봐. 똑같은 사주가 한 500명 되는데, 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이 기시병 들려갖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도 기시병 들려갖고, 전부 다 그렇게 하겠나? 아시씨말딴런소리되겠게 그럼 미사생각은 너무 웃기는 이야기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현상탑이고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 체크를 해야 돼. 이? 그래야 이것이 답이 있어 풀리는 거야 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 풀릴과 운세를 풀네 자기인력법 그러면 이런 현상이 온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이것도 풀고 이것도 푸는 거야 하나는 우리는 체질 도 풀고 비체질 도 푸는 거야 이? 이래야 답이 올까요? 이래. 무엇 때문에? 그렇지? 무엇 때문에 푸는 거야 이? 그럼 어떤 귀신이 붙어갖고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색을 풀어라 하면 <웃음> 답이 있겠나? 그치? 그러면, 이 답을, 이 답을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이야. 나중에 가서, 착각, <웃음> 앞으로 뭐, 2, 3개월 갈지 뭐, 한달 반만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다 하게 되면 바로 막, 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니밌지금겠나지 않겠나? 재밌지 이것이 바로, 이거는, 어, 아니, 뭐, 절대로 못 본다, 뭐. 제 아무리 뛰어난 오사라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해결할 건 어디 있겠노? 이거, 이거 해결책은 좀 이따가 강좌를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거 뭐면 궁금하겠노, 그제? 자, 여기서 아닌 것. 체질적인 아닌 것이 우리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우리는 심리적 작용이다. 이거는 행동 성향이 다르다, 행동 성향이. 네? 이것이 나타나는 행동 성향과 이것이 나타나는 행동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체크하는 것이 다르다, 이말 체크하는 것이 달라. 항목이 다르다, 다르게 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해 되시요 같을 수가 없잖아. 귀신병 풀은 귀신병 풀는는 귀신병, 풀면 귀신병 어? 항목이 들어셔야될 것이고 우울증 풀 때는 우울증 항목이 들어셔야될거아니야그 우울증에는 어떡하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냐 아니냐를 우리는 행동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그것을 갖고 푸는 거지. 이것은 우리는 심리학 수리 심리학의 그 힐링법으로 푸는 거입다 수지 심리학이. 이거는 수지 심리학이다 그럼 우울증은 심리학으로 풀어야 되고, 귀신병은 귀신 태치로 풀어야 되고, 암은 우리 면역성을 높이려서 풀어야 되고, 사고는 안 나야 푸는 것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노황 호스피스다. 노합이라는 것은 응? 네? 이라는 것은 장기가 어떻게 장기의 그 어? 상호 작용 밸런스로 풀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하 기계가 전부 다 고장이 나 가지고 오래돼 갖고 전부 다 몽땅 다 버리게 해야 될때다 그럼 예를 들어 차하고생겨그자새 차가 타게 되면 엔진이 조금 있으면 뭐가 엔진 소리가 바막 나와 오 그렇지. 그런데 차가 한 10년, 20년 정도 타고 나면, 은 뭐. 네. 온천재, 차체도 흔들리고, 엔진 소리 나고, 온천재가 소리가 다 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풀겠나? 잘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전부 다보정이 체질만 갖고 풀면 안 돼. 응? 이거 어떻게 체질을 해? 자체가 처음부 다? 우리가 기능이 좌대 있는 상태에서 응? 이런 것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질로만 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설문지가 이제 설문 문항이 가는 게 아니? 누구말든 내가 변할 때 계속 설사만 많이 하고 있다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하다 몸에서 열심 이 많이 난다 감기만 많이 든다 막 자꾸 어지럽다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밖에 없어 이 장기를 제조하는 거 개선한 것이 안돼이 노화는 어떻게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우리는 처방을 하는 것 밖에 없어 노화는 무슨 얘기지 노화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체질에서는 어떻게 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체질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다그 중에서 우리 찾는 것은 어떻게 기능이 아주 저하됐을 때, 누구 말하아나 위가 안 좋다. 그런 쪽으로 기능이 가이 위가 안 좋다 할 때, 위 기능이 없다이 말이야. 위 기능이 없으면 이것을 보완 기능, 생하는 기운으로 처리를 해야 돼. 위의 기능을 보존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처방을 해야 돼. 위에 조, 위가, 서, 위가 안 좋다 해갖고, 위에 서, 뭐 좋은 건 미해갖고는, 생각을 해보자. 내 기계가 이렇게 고정, 응, 고물인데, 소화도 안 되는 고물인데. 여기 좋은 거뭐 봐야 이 소화가 되겠나? 안 된대. 그러면 이것은 비록, 음? 저하가 돼갖고, 돼가 물이 돼갖고, 있다, 솔직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풀어가는 거야. 이것이 노화인데, 이거는 노화는 우리는 체질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없다. 모든 것이 다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체질과 빛의 질에는 완벽하게 다르겠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이거는 임시 방편이다 그그 부분 부분적으로 부분 나타나는 정상만을 우리는 완화하는 것이고 우울증은 어떻게 해?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해야 해 그럼 심리학적으로 하게 되면 심리학은 어디서 놓을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서 있을까 이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브랜 미션 힐링법으로 푸는 거야 이것을 브랜 미션 힐링법으로 풀어내는 거야 브랜 미션이라는 것도 두뇌잖아요 두뇌 과학으로 두뇌 힐링법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해 이것은 오로지 귀신 대치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누군가가 테마를 하지만 테마가 그렇게 심각하지 테마가 쉽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안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가 면역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의 욕구를 계속 바꾸는 게 어디가 좋다 해갖고 수술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너무. 그러면 이거 수술하고 나면 이제 병원에서 떠날 수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 암이 수술해나는데 반드시 치료 좀 해보고 약을도 하면 이제 지는 죽을 때까지 병원에 이기 임기 돼 있어야 그렇잖아. 그럼 사고로 나면 사고, 이거는 사고, 엄마,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사고 안 나야 되는 것이고 사람하도 하게 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체계적인 관리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고 난 사람들. 사고 나갖고 우리가 팔을 못 쓴다든지 다리가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관리를 해가야 돼요. 오케이? 일단 개관은 이렇다. 그러면 조금씩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